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닿은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없도 좋았던 나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전 알지 못했던 내 몸은 세상이 통한 쓸쓸한 것은 꽃이 피고 친이꽃 다시는 없을 너 into the Oh, yeah.